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반떼 AD 스포츠 순정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장착입니다 후축방 경보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레이더방식의 BSD 그리고 초음파방식의 BSA입니다 BSD는 순정인 만큼 계기판 연동과 더불어 감지거리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며 BSA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계기판 연동불가 및 감지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이 있죠 오늘 입고된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차주분의 환경에 따라 BSD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니어 범퍼 안쪽으로 좌우 각각 한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순정 b s d 만큼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레이더 센서의 모습입니다. 비필러 기준으로 차량 후방 최대 70m 이내에 물체를 감지 및 작동하기 때문에 BSA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BSD 전용 인디케이터가 탑재된 사이드 미러의 모습입니다. 사용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인디케이터를 통한 점등 및 스피커를 통한 신호음 표출입니다. 가운데 위치한 스위치가 BSD 온오프 버튼입니다. 순정 커넥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 줍니다. 리어 범퍼를 탈거하기 위해선 테일 램프를 먼저 탈거해야 하는데요.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램프를 탈거합니다. 범퍼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핀과 볼트들을 모두 풀어준 후 조심스럽게 범퍼를 탈거합니다. BSD 센서를 장착합니다. 장착시 수평계를 이용해 수평 상태에서 고정을 해야합니다. 조금만 틀어줘도 오작동이일어날수 있거든요. 센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도어 트림을 탈거합니다. 사이드 미러 어셈블리를 탈거 후 미러 교체 및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이용해 잭 바이 잭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였습니다. 교체된 사이드 미러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조수석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미러에서 도어, 그리고 실내까지 배선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순정 핀사벨을 통해 별도 배선 작업 없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작업하였습니다 탈거했던 도어 트림을 다시 장착합니다 BSD 스위치 어셈블리로교체하고요 마찬가지로 핀사벨을 통해 작업하였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진단기를 이용해 코딩을 진행합니다 BSD 사용으로 출고된 차량이 아니기에 코딩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보정도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상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시동을 걸거나 BSD 스위치를 이용해 ON을 하면 사이드미러 BSD 경고등이 2-3초간 점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거했던 리어 범퍼를 다시 조립하면 아반데이 디스포츠 BSD 작업이 종료됩니다. 크래쉬패드에 위치한 스위치로 언제든지 BSD를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BSD 작동 조건은 시속 30km 이상, 국률 반경 100m 이상, 그리고 상대차속-10에서 225 이내의 경우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bsd를 장착하면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바로 rcta입니다. 후진시 측면 접근 차량 경보 시스템으로 보시는 것처럼 후진 기어 시 뒤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계기판과 스피커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알려주는 기능이죠. 감사합니다.